뭐 하나 주워왔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집에 하나씩 있다는 물건 인텔리전 홀라우프 뚫어진다 그만 봐라 언박싱 한번 해보겠다 돈 주고 산거 아니다 농장 창고가 나온다 이런거 구성품은 매우 간단하다 철구 감자뼈 대자 무 맛있겠네 사용방법 매우 간단하다 이걸 허리에 딱 당황하지마 감자뼈 추가하면 된다 감자탕 집가면뼈 추가는 필수지 이모 여기 뼈 하나 더 추가요 첫 착용감 그냥 매우 아프다 친구 나보다 두껍네 이렇게 돌리면 된다 슬프다 <웃음> 내 모습이지만 뭔가 더러 진짜 못하는구나 뱃살 뺄수 있겠냐? 오자이크 안 하려고 했는데, 이건 정말 아니다. 아파서 올해는 못하겠다. 하와이 방문기념! 써보면 되겠지?